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박창환 대표입니다 오늘은 보험연구소 채용 안내 영상입니다 일단 보험연구소가 뭐하는 회사냐 궁금하시죠 보험연구소는 보험설계사들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나은 보험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 전문가 집단인데요 보험연구소의 슬로건은 보험 컨설팅의 기준이 되다입니다 보험연구소에서는 보험산업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꿈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비대면 온라인 보험영업의 모든 노하우를 함축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험연구소에서 새시대가 요구하는 보험영업을 마음껏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연구소의 시작은 보험시장의 종신보험, 변액보험 전문가는 존재하는데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의 우선순위, 1순위라고 뽑는 가장 중요한 실손보험에 대한 전문가는 왜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결론은 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1만원짜리 실손보험이든 5만원짜리 실손보험이든 판매 수당이 고작 몇천원에서 1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이 상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보험 설계사는 굶어 죽기 딱 좋습니다. 실손보험은 보험사에는 손해율이 가장 높은 상품이자 보험 설계사에게는 수당이 가장 적은 상품. 그런데도 상품 판매 이후에 보상 청구라던가 잔무가 가장 많은 상품 중 하나입니다. 생명보험의 종신 판매 설계사가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종신 상품은 보험 상품 중에 수당이 가장 많은 상품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도 사망 리스크를 이해시키는 가입 전의 노력이 끝나고 나면 고객이 죽기 전까지는 보험 설계사가 딱히 할 일이 없는 상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보험사가 높은 수당을 지급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보험사에게는 가장 이익이 되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보험 설계사들이 종신보험을 기반으로 해서 보험 영업을 시작하곤 합니다. 상품이 단순하고 뭐 딱히 공부할 것도 없고 관계 형성만 고객과 잘 된다면 어 판매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종신보험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종신보험의 전문가라면 최소한 각 보험사의 최저 보증율, 환급률, 고객이 제대로 비교받을 수 있도록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채용 분야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연구소에서 지금 채용을 공고하고 있는 분야는 총세가지 분야입니다 첫 번째는 특화된 보종별 보험 전문가 분야입니다 두 번째는 보험 방송 컨텐츠를 만들어낼 PD 분야고요 세번째는 능력있는 우수인증설계사님들을 저희 보험연구소의 파트너로 제안합니다. 2021년 보험연구소 보험전문가 육성프로젝트에 대해서 안내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첫번째로 특화된 보존별 보험전문가 분야입니다. 고객발굴은 보험연구소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적성에 맞는 그 분야 최고의 보험 전문가가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매달 상품 비교 분석 자료와 최신 보험 트렌드 강의들을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연구소의 핵심 경쟁력은 보종별 전문가팀에서 생산한 보험 비교 자료입니다. 전문 보종에 대한 다양한 상담 경험과 최신화된 보험 정보를 결합으로 혼자서는 할수 없는 고객 맞춤형 보험 상품 비교 정보를 만들어냅니다. 이 정보는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해 실시간 업데이트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보종별 상세 모집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보종별 5명의 팀원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자동차 이륜차 보험 전문가입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고요. 업무는 보험연구소 문의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다이렉트 자동차 그리고 오프라인 자동차 보험의 비교 견적 차량별 최저가 상품을 가입 안내하는 업무로 진행됩니다. 월 소득은 240에서 500만원 정도입니다. 하루 평균 5건에서 15건 사이의 상담 업무가 진행되며 차량 용도에 따라서 가입 보험료의 5%에서 10% 수수료가 제공됩니다. 체결률은 보통 50%고요. 개인 업무 스킬에 따라서 조금 편차가 발생합니다. 을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자동차 보험 상담은 보통 젊으신 분들 또는 트렌디한 중년분들이 상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자동차 보험을 알아보시는 고객님들은 가격에도 민감하시지만 빠른 업무 처리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문의를 받고 얼마나 빠르게 합리적인 보험을 추천해 줄수 있느냐가 이 업무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기본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매일 정시에 출근하셔서 업무를 보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적절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운전자 보험 전문가입니다. 역시나 비대면으로 진행되고요. 업무는 보험연구소 운전자 보험 문의 고객 대상으로 해서요. 운전자 보험에 대한 상담 및 가입을 안내해드리는 업무입니다. 소득은 300에서 500 정도 운전자 보험은 보통 최소 보험료가 5천원에서 3만원 수준으로 가입을 하고요. 체별률은 다른 보종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분께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운전자 보험을 문의하시는 고객님들은 기존의 운전자 보험을 통합보험에 가입하고 계시거나 비싼 운전자 보험을 따로 가입을 하고 계셔서 저렴하고 합리적인 운전자 보험을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운전자 보험 담보의 특성 장점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요 최근에는 민식이법 개정으로 스쿨존 담보만 추가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새로운 운전자 담보를 정확하게 안내해 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운전자 보험은 특정 몇개 회사가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매달 그 특정 보험사의 인수 규정들, 변경되는 인수 규정들, 보장한도, 보험료 차이를 명확하게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실손, 우리가 실비보험이라고 얘기하는 보험 전문가입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고요. 업무는 보험연구소 실손 의료비 보험 문의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기존 실비와 착한 실비를 비교한 솔루션을 제공하시는 업무입니다. 소득은 보통 100에서 300만원 정도 하지만 매년 갱신되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소득이 상승하실 수 있는 보종입니다 실손보험의 수당은 1년 총량기준에서 원납 보험료의 56%에서 140%입니다 실비 1만원당 5,600원에서 14,0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루 평균 3건에서 3만원 5만원 수준으로 20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6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고 수단도 거의 그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타 보종에 비해서 체결률이 굉장히 높고 고객과의 접점이 굉장히 많은 상품입니다. 고객 상황에 따른 컨설팅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어, 자동차 보험이나 운전자 보험 등 단순 상품에 비해서 실손 상품은 비교 분석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보험 지식을 충분히 쌓고 제대로 된 상담이 가능한 분야입니다. 네 번째 모집 분야는요.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전문가입니다. 역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데요. 고액 계약 체결 시에는 대면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이브 리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업무는 보험연구소 종신보험 문의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요. 사망보장 컨설팅, 추가납이라던가 입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 어, 그 다음에 환급률이 높은 종신보험을 비교 분석해서 안, 가입 안내 시켜드리는 것이 주된 업무고요. 소득은 500에서 1,400만원 플러스 시책이 존재합니다. 월락보험료 10만원 기준으로 총량은 FC기준으로 1,300에서 1,400%의 수당으로 보시면 되고요. 월평균 50에서 100만원 정도가 체결되며 어 그랬을 경우에 500에서 1,400 정도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상품구조가 단순하지만 어떤 회사의 어떤 기능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고객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혜택의 차이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사망 보장의 가치를 제대로 전달을 하고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 다른 보증에 비해서는 상담 문의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고객 한분한 한 분에게 깊이 있는 상담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급의 상담을 어, 해주셔야 됩니다 도움이 되는 자질로는요 종신보험, 정기보험에 대한 상품구조, 사업비, 추가납에 대한 상품구조 이해 능력이 필요하고요 매달 전 생명보험사의 정기, 종신보험에 대한 상품 비교 자료, 분석과 작성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변액보험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비대면으로 진행되고요. 업무는 보험연구소 변액보험 문의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변액 수익률 관리와 최적의 보험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업무입니다. 소득은 600에서 5 5 0 0만원 정도 그리고 플러스 시책이 있습니다. 변액 상품은 크게 두 종류로 변액종신과 변액연금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월낙보험료 10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총량은 FC기준 1,400에서 1,500%입니다. 월평균 50에서 100만원 정도를 체결했을 경우에 600에서 1,500 정도의 수당이 지급되고요. 변액연금의 경우에는 이 수당의 한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액상품은 단순히 고객이 보험료를 내고서요 보험사가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 기능을 넘어서 보험료의 일부를 특별계정으로 분리해서 각종 운용사의 펀드에투자해 보장금액 또는 환급액을 고객 또는 보험사의 노력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하는 수익형 상품입니다. 어, 이에 따라서 매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펀드 운용을 잘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고객이 지급받는 보상액이라던가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수익률관리 그리고 투자관리가 필요한 금융투자상품입니다. 당연히 펀드에 대한 이해와 수익률 관리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도전해볼 만한 분야입니다. 도움이 되는 자질은요. 금융시장의 이해와 꾸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 투자에 대한 개념, 펀드에 대한 지식을 겸비하고 계셔야 되고요. 꾸준한 고객관리, 수익률 제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도전해보시면 합니다. 다음은 화재보험 전문가입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고요. 업무는 보험연구소의 화재보험 문의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제대로 된 화재보험 가입 요령, 그다음에 위험급수, 업종별 필수담보를 세팅, 가입, 안내하는 업무입니다 소득은 보통 320에서 480만원 거기에 추가로 200% 정도의 시책이 지급됩니다 화재보험은 원낙보험료 기준으로 총량 400% 수준이지만 시상이 많기 때문에 이 200% 시상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요식업, 식당의 경우에는 5만원에서 10만원 어, 식당 내 주차장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는 20만원에서 30만원 체육관과 같은 체육시설은 평균 10만원 정도에 체결이 됩니다 일곱번째, 일반보험 전문가입니다 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요 업무는 보험연구소 일반보험 문의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요 장기보험과 일반보험의 차이를 안내해 줄이고 그 다음에 일반보험 가입을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득은 어, 평균 연납보험료 기준으로 해서 20-30% 에서 수준입니다 일반보험은 장기보험과는 다르게 자동차보험과 같이 일회성 수당으로 지급이 됩니다 1년 단위로 재갱신을 통해서 장기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데요 화재보험을 예로 들면 장기 화재보험에 유리한 사업장이 있고 일반 화재보험이 유리한 사업장이 존재합니다 업종, 사업 영위 형태에 따라서 이 모든 부분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꼭 비교 분석이 필요한 영역인데요 일반 보험은 보통 아파트 단체 화재라던가 여행자 보험, 외국인 장기 체류 보험, 그 다음에 회사 단체 보험 등이 있습니다 장기보험에 비해서 초회보험료가 굉장히 크고 대규모 기업 견적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입찰 경쟁의 가격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요. 장기보험보다 많은 비교 견적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어, 일반 보험은 장기보험에 비해서 수요가 적은 듯 보여지지만 자동차 보험보다 체결 보험료가 굉장히 크고 필수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수요는 많은데 경쟁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어, 업무만 능숙하게 숙달되신다고 하면 어, 고소득이 보장되는 영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신에 매년 갱신일 전에 갱신을 잘 챙기셔야 되고요 일반 보험의 특성을 잘 이해, 이해하셔야 되고 단체 보험 가입 시에는요 변경 배서가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유념하셔야 됩니다 여덟 번째는요 골프 보험 전문가입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고요. 보험연구소의 골프보험 문의 고객 대상으로요. 골프보험 가입 상담및 용품 등재 업무 등이 주된 업무입니다. 소득은 400에서 600만원 정도가 형성되고요. 골프보험은 이제 과거랑 다르게 골프보험으로만 분리되어 있는 상품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자보험이라던가 주택화재보험에 골프 관련 담보를 탑재해서 특화 상품으로 판매하게 됩니다. 실속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15,000원 플러스 10,000원 해서 25,000원짜리 세트형을 많이 판매하고요. 종합형은 어, 자부상금, 치료금과 같은 운전자담보를 추가해서 뭐 3만원에서 4만원대 어, 종합형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 화재를 포함한 풀담보시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에 체결이 됩니다. 최근에는 골프보험 스포츠가 활성화되면서 문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 22일 평균 한 20건에서 30건 정도가 체결되고요. 평균 월납보험료는 3만원 어, 보험료 대비해가지고 월납수당은 500% 플러스 시책 뭐 대략 한 200%에서 300% 정도입니다 그래서 월수령수당은 한 400에서 600 정도로 보시는게 적합합니다 골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시는게 좋습니다 다음 아홉번째로 태아 어린이보험 전문가입니다 이 두가지 파트는 분리될 수도 있는데요 주된 업무는 보험연구소 태아보험 어린이보험 문의고객 대상으로 해서요 신규 상품 비교 안내 및 기존 보험의 리모델링 안내입니다 어, 소득은 350에서 1000만원 사이입니다 격차가 좀 발생을 하는데요 온라인상의 태아보험은 경쟁이 심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실손을 제외하고 월납보험료는 3만원에서 6만원 정도 구성이 되고요 어, 문의는 많은데 상응경쟁이 굉장히 심한 분야라고 볼수 있습니다 시책이 200에서 300% 정도 되지만 보통은 상응관리비용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10건의 문의 중에 50%에서 60% 정도가 체결되고요 실수는 수수가 미비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말씀드리면 보장 부분만 계산했을 때 20일 기준 평균 50만원 많게는 150만원 정도를 체결했을 경우 FC 기준 700% 의 수당이 지급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은 350에서 100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보증이라고 볼수 있고요 중요한 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아보험 시장 자체가 사응경쟁을 이겨낼 수 있을만한 차별화된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출산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신 경단녀분들이 이 분야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움이 될수 있는 자질로는 요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고요. 예민한 산모님들을 이해하실 수 있는 마음의 소양이 충분하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열 번째는 건강보험 전문가 저희가 3대 진단금 내지는 수술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업무는 보험연구소 3대 진단비 보험 문의 고객대상으로 해서요 나이, 성별, 직업에 따라서 합리적인 건강보험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가입 안내를 시키는 업무입니다 소득은 800에서 1500 정도가 발생하고요 건강보험은 무해지 환급형 기준으로 해서 700% 플러스 시책이 200-300% 에 정도 지급이 됩니다. 온라인 상담을 통해서 진행되는 건강보험은 대략 5만원에서 10만원대가 일반적으로 많고요. 20일 평균으로 80-150 에서 정도가 체결됩니다. 시책 포함해서 계산 해드리면 대략 800-1500 에서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은 앞내 심장 관련된 진단비를 중심으로 해서 보종별 수술비 등 일생을 살아가시면서 발생하실 수 있는 의료비용의 정액진단금을 중심으로 보험 컨설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판매하게 됩니다 이 판매되는 일반적인 보험료의 70%가 이 3대 진단비의 보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 대비해서 이 연령, 성별, 직업에 따라서 보험료 차이가 굉장히 크게 발생합니다 을 그래서 많은 설계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앞내심장 질병에 대한 상세한 지식 보험약관 상의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 지급에 대한 분쟁 케이스 등을 상세하게 숙지하셔야 합니다. 매달 매주 보험사별로 보장 한도와 인수스코어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신 상품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고객에게 합리적인 상품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열한 번째는 요 치아보험 전문가입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고요. 업무는 보험연구소 치아보험 문의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효과적인 치아보험 활용 방안, 그리고 가입방법을 안내해 드리면 됩니다. 소득은 400에서 1000만원 격차가 조금 발생을 합니다. 치아보험 수당은 무해지 기준으로 해서 보통 700% 플러스 시책이 200에서 300% 정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을 통해서 진행되는 이 치아보험은 2만원에서 5만원대, 21평균으로 해서 40에서 100만원 정도가 보통 체결이 되고요. 시책 포함해서 계산해 드리면 400에서 1000만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합니다. 치아보험은 일반적으로 보철치료와 보존치료에 대한 치아보상의 보상 시스템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치아보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계약 체결 이후 보상 서비스를 정확하게 이해 판매하셔야 됩니다 연령별 고객 상황에 따라서 개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으셔야 되고 치아보험은 가입보다는 사후관리가 중요한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고객 모니터링, 관계 형성이 중요한 상품입니다 어, 또한 생보와 손보사 상품의 치아보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상품들을 비교 분석하는 것은 당연히 필수겠죠. 열두번째는 연금보험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는데 대면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업무는 보험연구소 연금보험 문의고객 대상으로 해서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노 은퇴 설계를 제안해드리는 업무입니다. 어,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어, 사적연금 이외의 부분들도 조회해서 세무적인 부분에 대한 지식도 갖추시는 게 좋습니다 소득은 700에서 1300 정도 발생하고요 일반연금은 한 350% 어,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 400% 수준의 수당이 지급되고요 일반적으로 평균 50만원 정도의 어, 연금을 가입을 하세요 사적연금을 가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고객님들로 충분한 노후 은퇴자금을 정확하게 예측 서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판매하는 연금 상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수령에 대한 예정액 그리고 퇴직연금 등에 대한 공적연금 등을 유기적으로 고려해서 은퇴자금을 설정해야 되고요. 연금 수령에 따른 세제적인 기본 지식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는 자질로는요. 기본적으로 세무지식, 그다음에 국민연금,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 이런 지식들이 필요하고요. 환금률이 높은 연금 상품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제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장 분석 및 보험 리모델링 전문가 파트입니다. 어, 비대면 또는 대면으로 어,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성격으로 보시면 되고요. 업무는 보험연구소에서 어, 진행하는 보험료 줄이기, 수능보험금 찾기, 보험 리모델링 상담 문의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요. 개인 또는 가족의 종합보험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어, 소득은... 보험연구소의 보장분석 및 보험 리모델링 상담은 유료와 무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무료 상담 시에는 리모델링 이후에 보험 상품을 전제로 해서 진행되고요. 유료 상담 같은 경우에는 상품 제한이 없이 솔루션만 제공을 합니다. 유료 상담은 고객에게 10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제공받고요. 회사에서 2만원을 공제한 건별 8만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수수료는 건당 지급되며 나머지 상품 판매는 이제 위에 설명드렸던 보정별 수단과 동일합니다. 보장분석보험 리모델링 전문가는요. 최소 3년 이상의 보험 영업을 활동하셨고 그다음에 유지율이 9 0 이상인 우수인증 설계사만 가능합니다. 손해보험 생명보험사 변액판매 어, 변액 자격증은 당연히 보유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보험 리모델링을 제대로 수행하실 수 있도록 약관 해석능력과 담보 분석능력, 증권 분석능력은 필수인 업무입니다. 도움이 되는 자질은요. 고객과의 유기적인 상담 능력, 그 다음에 전 보험사 상품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약관 해석 능력,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작성, 수행 가능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보험 경력이 있으신 우수인증서 회사들이 주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보종별 특화 전문가는요, 보험연구소 대표, 와 저와 1대1 집중 면접을 통해가지고요, 보종별 업무 수행 능력을 인정받으셔야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렇게 특정보종에 대한 보험전문가로 활동하게 되시면요 첫 번째 보험연구소의 모든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두 번째 특정보종 DB를 제공해 드리는데요 초기 정착기간에는 교육기간에는 저희가 무상으로 DB를 제공하고요 이후에는 업무 수행평가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게 됩니다 업무 수행평가가 떨어지게 시 되면 저희가 보험연구소를 통해서 어. 보험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의 DB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념 유념하셔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어, 또 하나 유튜브 영상 촬영 지원 및 블로그를 제공하고요. 매달 보종별 상품 비교 자료집을 제공합니다. 또한 자체 시스템으로 보험료 비교 시스템도 제공을 합니다. 어, 보종별 전문가가 되시면요. 입사 시에는 국내 최대, 최고의 보험 대리점인 프라임 에셋 소속으로 활동하시게 됩니다. 두번째 저희 보험연구소 모집 분야는 보험방송 PD 분야입니다 업무는요 기획, 촬영, 편집, 마케팅 경험을 가진 인재로서 양질의 보험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콘텐츠 제작은 저희가 지원해 드리도록 합니다 소득은 건별 콘텐츠 별로 기본 수당을 지급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성과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보험에 대한 금융 컨텐츠를 기획할 만한 능력이 있으시고 촬영 편집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보험연구소 제휴 파트너 보험 전문가입니다 보험연구소 제휴 파트너는요 이직과 상관없이 저희 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지식이 있으시거나 충분한 경험을 가진 보험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저희 프라임 에스 소속이 아니더라도 어, 자신만의 보험 컨설팅 핵심 역량을 갖추셨다면 저희 보험연구소의 보험 전문가로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제휴 파트너 문의가 가능하신 조건이 있습니다. 3년 이상의 보험 영업 경력이 있으셔야 되고 유주 지 90% 이상의 우수 인증 서계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정 보종의 판매율이 50% 이상이셔야 됩니다 어, 태아보험은 태아보험, 종신보험은 종신보험, 화재보험은 화재보험의 50% 이상 월 체결계약의 50% 이상의 어, 판매율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제휴가 어, 이루어지시면 제휴 특전으로 저희가 어, 100만원 상당의 동영상 촬영 편집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0만원 상당의 마케팅을 제공해 드림으로써 보험 어,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기반을 닫아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보험연구소 전문가로 등재되시면 저희 보험연구소로 문의가 들어오는 t v 를 배정해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연구소의 업무 환경은요 어, 온라인 보험 영업을 메인으로 해서 하는 사업장은 두 군데입니다 영등포 시장역에 위치한 영등포 사업단과 요 일산정발산역에 위치한 일산사업단에서 출퇴근을 통해서 어, 긴밀하게 유튜브 영업이라던가 온라인 영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받으실 수 있고요 저희 보험연구소는 전국 어디서든 언택트 자택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종 교육자료는 모바일 카카오톡을 통해서 지원해드리고 어, 상품교육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품 비교자료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메일 그리고 각종 관리자 회의는 줌을 이용한 화상회의가 이루어집니다 전국에서 활동하시고 싶은데 어, 나는 출퇴근하면서 제대로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요, 전국 광역도시의 프라임에스 사업단에서 영업적인 지원과 그리고 영업활동 환경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사 지원 방법은요, 어, 신입 경력 이직과 상관없이 모두 입사 지원 가능하시고요. 파트너 제휴도 같은 곳을 통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어, 입사 지원 양식을 통해서 입사 지원해 주셔도 좋고요, 어, 문자를 통해서. 제 번호 여기 성함 연락처 그 다음에 지원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문자 남겨주시면 좋고요아 나는 참을 수 없다 바로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어, 카카오톡의 소셜인슈라고 찾아보시면 보험연구소라고 뜨거든요 보험연구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연구소에 대한 이미지 보고 잘 보시고 어 저희한테 입사 문이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영업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지만 어, 각보정별에서는 분명히 성과가 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음. 앞으로 온라인, 유튜브 관련된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한 언택트 이 시장은 점점점 더 확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험 영업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어, 보험 전문가로서 성장하실 수 있는 기회 환경들을 최대한 제공하려고 하니까요아 마지막으로 어, 이 고객님들이 저희 영상을 보셨다면 주변에 정말 능력있는 이 보험성회사 분들 저희한테 많이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정말 좋은 조건으로 그 고객님들의 보험성회사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